저희 차량은 203이에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치맨 코리아에 왔어요 저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유저이기도 하고 오늘 서비스 받을 겸 코치맨에 잠깐 왔는데요 2020년형 포치맨 오라이온이 새로 어... 출러가 된다고 해서 그 영상도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전시장에 세팅되어 있는 거는 이제 US 버전으로 여기 김태 리사님과 함께 라인업 간단히 먼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포치맨 코리아 영어기사 김태 1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네. 제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네, 네, 네, 네. 맨 앞에 보시면은 는 쿠치맨 캠핑카 오라이언 2012 US 네.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US 버전은 이제 미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 이 제품을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했던 제품인데 고객분들이 자꾸 쓰시면서 몇가지 좀편의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하고 한 2년정도 대적 그 설계를 변경해서 네. 만들어달라 해서 그 편의사항으로 업그레이드 된게 럭셔리 패키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가장 한국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코리안 패키지 예, 다 맞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코리안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던건데 저희가 이제 그 금년 들어서는 럭셔리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금액차이는 좀 있어요. 가격으로 9,800만원이 현재 9,400만원이고요. US 버전이 그 다음에 럭셔리 패키지가 1억 2천인데 현재 1억 1,300에 판매를 되고 있습니다. 네,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요. 네. 어, 두 가지 모델은 약 1,9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아, 그 정도의 가격 차이를 어, 반영을 했어요. 네. 그게 있는데 벙커 베드가 있는 타입은 플래트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녀. 클래스 B 중에서도 좀더큰 모델 클래스 B 플러스 등급인데요 어, 이 차는 보시면 은 특장점이 뭐냐면 7인승이에요 음. 7 분이 타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베드가 어, 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전자동 베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잠은 세분 밖에 주무실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7인승에 3인치 침이 가능한 어, 그런 모델입니다 아마 장단점이 있으실 거예요 좀더 넓은 응접실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모델이 더 나으실 수있아요이 차량은 지금 판매가격이 1억 3,500인데 현재 특판가로 1억 2,500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 말씀드릴 것은 크로스 트랙이라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한 2주밖에 안된 제품인데요. 미국하고 같이 저희가 어, 설계 시작부터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보시면은 크로스트랙 20XG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 판매가는 1억 1500 이고 현재 1억 800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차를 보시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어 오라이언 2012 럭셔리 패키지 차량입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수납공간 보이시죠 그래서 많은 수납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건 옵션 사양이지만 은 밖에서 캠핑하시면서 TV 영상과 음향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 오시면요 네. 이 차는 이런 LPG통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48L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가스 충전소 택시 충전하는데 있죠 그 충전소 가서 바로 충전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요2 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도 사용해 봐서 알지만 요게 간단히 정말 이동시에 그냥 충전소 가서 충전할 때가 상당히 진짜 유용하더라구요 다른 카라반에 비해서는 LPG통을 따로 가져가야 되는데 트렌드지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한 부분 옵션 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 LPG 충전소에 가셔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저희가 또이 부분이 이제 부족하실까봐 저희가 LPG 통 10kg 짜리를 어, 기본적으로 또 스페어로 어, 달아드리고 있어요. 물론 어, 배선은 다 어, 배관은 다 되어 있고요. 네. 자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좌측으로 키친이 있고 저 안쪽으로 베드 공간 그리고 우측에 화장실 그 다음에 도메이팅 냉장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변환 테이블과 운전석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에 또 벙커로 또 침상이 한 분이 또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죠 자여기 키친 쪽부터 이사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2구짜리 가스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럭셔리 패키지에 적용된 매립형입니다. 보시면은 유리로 닫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더 고급스럽죠? 미웨스 그러니까 버전에는 없는 음,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 좀더 고급형으로 저희가 어,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럭셔리 패키지 또 다른 점이 이런 어, 수전도 고급스럽게 젖혔다 예, 세웠다 해서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 볼도 싱크볼도 기존의 US 버전보다 좀더 넓어요. 그래서 좀 깊고 넓기 때문에 좀쓰시게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침대에 있는 매트리스예요. 기존의 US 버전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냥 그 스폰지인데 네. 아,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이 이런 이제 매트리스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고 아, 또또 허리 안좋으신 분도 많기 네, 고하 때문에 예, 저희가 고급형 예, 매트리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저희도 사용을 하지만 기존 건는 상당히 좀 소프트해서 그다음에 대부분 코치맨이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한 부분이 이제 허리를 많이 아파 하시는데 매트리스로 이제 요거, 코리안 패키지는 예. 교체해서 나오는데 저희도 누워 보니까 뭐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되게 편히 주무실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네. 이제 화장실을 보시면요 상당히 넓습니다, 화장실이. 네. 안에 샤워실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 커튼까지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 변기예요. 이동식 변기가 아닌 고정식 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야 화장실이 이렇게 넓게 나오냐 야,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넓어냐 <웃음> 아, 이런 말씀들 네. 많이 하세요 아마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넓게 쓰실 수 있다. 그게 아닐까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코치맨께 좋은 게 배수 시설이 키트 형식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기존에 이제 화장실 쓰시는 거 보면 대부분 카라반들은 카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기 밑 쪽에 카세트 변기를 담아가지고 그 안에 떨어지면 그, 이제 그 블랙이라고 하죠. 예, 배소변 본거를 빼가지고 밖에 가서 버리셔야 돼요. 네. 그럼 이걸 들고 다니고 어디다 버리고 이걸 또 씻고 하려면 은 그것 또한 오염이 돼 가지고 생나하면서 골씻던 것입니다. 결국은 화장실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세요. 그냥 공기 화장실 가서 네. 야 어, 볼일 보고 와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 코치맨은 그런 카네트 방식이 아니고요. 어, 밑에 정화조에 직접 어, 보낼 수 있는 그런 통이 있어요. 그게 한 100리터 가까이 되는 통인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고 되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한 달에 한번 정도, 많으면두번 음. 정도 비울 수 있, 채울 비우면 되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오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이라는 문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쉽게끔 아, 이따 밖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이제 배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냥 라바만 땡기면은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편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기존의 카라반이라든가 국내에서 제작한 캠핑카하고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수도 이제 그게 두 가지로 분리가 아마 되어 있죠 예예 예. 네. 지금 보시면 실크대에서 내려온 물이라든가 샤워한 물 그것을 담는 오수통이 따로 있고요그 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블랙이라는 대소변을 담는 통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각각 1 0 0리 정도의 용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캠핑 일주일 이상 하셨, 하시고 돌아오셔도 아무런 걱정 없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네. 유저 입장에서는 기존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에 화장실이 거의 있긴 하지만 그 처리 문제 때문에 못 쓴다 싶이 생각하는데 요거 코치면 이제 그러한 문제를 싹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마 그 부분이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그 자녀 있으신 분하고 사모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되게 민감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공중 화장실 쓰기도 이거 상당히 <웃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캠핑 안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집처럼 편하게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장점으로,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또 이제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지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부터 어, <웃음> 말씀드릴게요. 난방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도메 저기 이제 가스 히터를 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이제 U.S. 버전이고요. 네. 그래서 좀 건조하실 수 있다. 그런데 어, 저희 이 럭셔리 패키지는 아, 도메틱 어, 콤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도메틱 콤비에 물이 잠깁니다. 물이 담겨서그 물을 데펴가지고 그 물에서 나오는 열기로 네. 뿜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으로 할수 있는 트루마 콤비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틱 예, 이거는 이제 그 에어컨. 에어컨이죠? 예예예 예, 예, 예. 에어컨 온도 설정만 한다면 예 바로 그 에어컨 용량에서 아 금방 금방 네, 시원해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이 쓰실 수 있는데 문제는 아 그런 에어컨 이게 1.6 k 로 정도의 어, 소비 전력이 있는데 그러한 에어컨 냉방 시설을 어, 쓰려면은 전기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아마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는 자체 발전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 그 커민스사가 만든 오난 발전기 4 k 로짜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발전기를 돌리셔서 냉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 충분하십니다. 4 k 로짜리 어, 발전기 통해서 1 6 k 로의 그러한 어, 냉방기를 가동한다라면 어, 전기가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냉방 효율도 그렇고 금방 시원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한 여름에도 아 덥다라는 거 전혀 못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난발전기의 연료는 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 휘발유를 같이 나눠서 쓰는 방식이에요. 네. 시간당 한 2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그 그러니까 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 콤비 시스템이죠. 가스로도 네네. 가능하시고 전기로도 가능하시고 비율도 조정을 할 수가 네, 있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조 컨트롤러를 통해서 좀 손쉽게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이게 좀 터치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메인 컨트롤은 이제 그트렌지는 아마 이제 이쪽 부분에서 컨트롤을 하는데, 오, 이게 좀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죠. <웃음> 저희가 판넬을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 컨트롤 시스템을 보시면은 맨 좌측에 이제 어닝, 어닝을 이제 자동으로 여기서 펴, 펼쳤다가 닫혔다 할수 있는 어, 어, 버튼이 있고요. 네, 어닝 부분도 이게 이제 다른 카라반이랑은 다르게 모터홈이다 보니까 이제 전자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죠. 네, 네 다음에 옆에 버튼은 뭐냐면 이제 어닝 등, 예, 어닝 등을 예, 온 오프할 수 있는 아, 스위치고요. 다음에 세번째는는실내에 그 예, 등을 어, 밝힐 수 있는 아, 그런 스위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워터 펌프입니다. 워터펌프라는 건 뭐냐면 실내에서 수전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실 물을 쓰실 때 워터펌프로 인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물 청수통을 가지고 쓰실 때그 수압이 약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 쓰다가 이건 뭐 너무 불편하다 이래오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워터펌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압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이 빨간 거 버튼은 이제 인버터 버튼인데 그거는 어 저희가 어, 기존 주, 기본적으로 존기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옵션 사항이지만 이 배터리가 12볼트 배터리지 않습니까 음. 그것을 220볼트로 2 예, 2 0볼로 승합을 시켜 가지고 어, 실내에 있는 가전을 쓰시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가동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이것도 메인 컨트롤 판넬에 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위치로 켜시면 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탱크 히터는 어, 저희가 이제 그 겨울철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청수통이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오, 오수를 담는 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열선을 저희가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스위치를 켜면은 그 히터로 인해서 그 물이 얼지 않게끔 그래서 저희가 탱크 히터 스위치가 있고요 이 네, 부분도 이제 겨울에 겨울철에 동계알빙 하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저 히터로 어, 이제 그 배관을 난방을 해 주기 때문에 동파 문제를 좀 쉽게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발전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차량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4 k 로 짜리 발전기 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4 k 로 짜리 원화 발전기를 어, 그 발전기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나가서 추운데 어, 키시는 것보다 저희가 안에서 어, 메인 컨트롤 판넬에서 간단하게 키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적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용한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차의 배터리가 지금 인산철 240A 어, 짜리가 달려져 있는데 현재 충전되고 이, 충전되어 있는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 이 배터리는 98%의 용량을 갖 어, 저기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암페어니까는 약 233암페어를 쓰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 54시간을 쓰실 수 있다 라는 것이 나타내 주는 적당이기 때문에 전기문제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밖에 나가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모터홈이 이제 유용한 게 이렇게 운전자와 뒤에 동승자가 같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 위에도 바로 벙커 위에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 이게 네, 그 옆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기 네, 고정하셔서 을 고정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자녀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 안에 잠을 자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 벙커에다 안전망을 설치해서 자, 자다가 떨어지는 그런 네. 큰불상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동시에도 이게 승합으로 이제 허가 자체가 6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이외에도 여기 탑승을 하셔도 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요 기존에 이제 어 허가가 안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트럭캠퍼 같은 경우에 그런게 적용이 안되지만 요거는 이제 안전하게 다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걱정까지 안전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요 모델은 코리안 패키지였고요. 아 지금 럭셔리 패키지로네 아, 패키지로, 예, 예, 이름을... 예,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요고 스윙도 테이블이 어, 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고 여기서도 이제 한, 한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죠. 아 예. 이 변한 침대로 인해서 이, 어, 이런 두 돌아갑니다. 음네 자 이렇게 예예 예. 그래서 어, 운전석은 안 돌아가요. 네네 예 조수석만 어, 돌아가는 어, 세이빙 음, 시트로 바꿨고요. 여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예, 충분히 한분두분세분네분 분, 분, 네 분, 다섯 명이서 같이 대화도 가능하고요 네. 그럼 뭐 운전석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네. 회전 시트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네네자 그러면 이 어, 코치맨 오라이언의 오수 문제 블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밑으로 아마 아, 보실 것 같은데 기본 배관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 이게 이제 블랙 아까 말씀드린 대소변을 어, 저장하는 그런 탱크입니다 보시면은 센서가 있어 갖고요 아, 실내에서 이 지금 어느정도 찾는지 아, 그것을 나타내는 배전도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0리터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그레이통 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샤워한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기를 씻은 물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분리된 통인데 이것도 약 100리터 정도 통을 담을 수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배관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 라바를 당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라바를 당겨서 일반 그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버리시면 되는데요 이 블랙이라는 거는 그냥 하수도에 다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거는 정화조 있는 시설 네 버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제가 이제 아까 그그 깃이 그 있죠 뒤에 네. 보시면은 이제 빨간 호스를 드려요 네. 그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정화도 있는 곳에다가 어, 바로 어, 연결한 을 다음에 뽑으시면 되는거예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예 이런 그 가장 큰 걱정거리 였거든요 이런 그 대소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샤워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한 그 이쪽에 보시면은, 수도를 꽂는 킷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꽂으셔가지고, 이쪽에 뭐직수로 샤워시설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탱크로, 네. 탱크로 어 물을 담았다가 쓰실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바로. 어, 간단히 어, 땡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넣어가지고 아까 이제 그 블랙 한번 버리셨는데 그래도 한번 헹궈줘야 되잖아요 귀찮아, 청소할 수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를 꽂으셔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꽂아서 물 담근 다음에 내보내고 담근 다음에 내보내고 하면은 그 블랙이라는 통도 깨끗이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으로 가면 이제 발전기가 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어, 커민스사가 만든 어, 미국식 온암 발전기입니다. 4kW 짜리예요 그래서 예, 이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예, 보통 뭐 무게도 꽤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제 연료 배고 그, 나서 나가는 뭐 배기 예,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소음은 있어요. 네, 소음이 뭐 발전기야 뭐 어느 분이나 아시듯이 소음은 조금 존재하는데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식 발전기라 소음이 약간 좀 있는데 그 소음보다 내 네, 시원한 어, 그런 그 그렇죠. 알빙이 네. 네, 그걸 이런, 아마 묻혀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이 뭐 완전 노지나 이제 그런 데서는 좀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뭐 옆에 다른 분이 계시거나 뭐 캠핑장에서는 절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싸움 날수 있으니까. 네, 오늘 코치맨 코리아에 왔는데. 저희 집이 저희 캠핑장에 포천이잖아요 그래서 요코치맨코리아가 진접 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게 서비스 센터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서비스 받는데 되게 유용해서 음 가까워서 수도권이랑도 가깝고 그런 것도 서비스 받는 요건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점검을 받으러 왔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강원도로 결이랑 가기 전에 간단히 점검 받으러 왔어요. 지금 이제, 출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김에, 어어 제품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차는 이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뵈요 네 요거는 2020년형 요새 코치맨에서 신 모델로 출시한 모델인데요 크로스 트랙 이라는 모델인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에요